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권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특수부 폐지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박근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음, 과거에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가 국회 출석했을 때 경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어렵냐는 라 질문에 정치가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비슷한 취지로 한 강연이 있더라고요. 그 강연을 봤더니 선거 때 나왔던 각 당의 공약들을 보면 유사하거나 심지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특정한 정당이 당선이 되면 다른 정당은 자신들도 그와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당들이 비슷한 공약을 냈었던 그런 공약조차도 실제로는 실행이 안 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가다 그래서 정치가 그런 측면에서 좀 경제 발목을 잡기도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현상이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도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에 과거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관님,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바가 있지요? 네 그리고 특수부 폐지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어, 권성동 의원님 같은 야당의 법률 전문가 출신 의원님들도 이 특수부 폐지 또는 축소 관련된 법안들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여야 구분 없이 검찰개혁 또 그중에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비슷한 부분 방향성이 참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뜻과 지혜를 모아서 실현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